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맥북 프로에 이어서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짠! 에어팟 프로입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에어팟1을 아빠에게 드리고 비트 프로도 엄마한테 드리면서 무선이어폰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팟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설날 전날인데도 어, 영업을 하고 있는 하이마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 에어팟 사진이 있잖아요 잘 만져보면 이렇게 오돌토돌 에어팟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신경썼다는 걸알수 있죠 에어팟 프로라고 적혀있고 와이어리스 차이징 케이스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때처럼 여기 바로 개봉할 수 있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뻑뻑하네요 짠. 역시나 써있는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에어팟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과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거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길에 가서도 한번 이 에어팟 프로를 체험을 해봤었는데 되게 짧아서 꺼내기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에어팟 1에 비해서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잡아서 살짝 꺼내고 다시 넣어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어, 청음을 함께 할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꼭 청음을 해보시고 싶으면 가로수길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직접 아이폰과 연결을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꺼졌을 때 켜졌을 때도 설명을 해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패드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와 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현재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폰과도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 프로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루투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루투스는 현재 켜져있네요 는 저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연결이 바로 된것 같아요. 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제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78% 69%가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 캔슬링, 끔, 주변음 허용이 있어요. 네, 지금 노, 제가 에어팟 프로를 착용을 했고요. 노이즈 캔슬링.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고, 이거는 주변음 허용 모드라 해서, 어, 노이즈 캔슬링을 끼게 되면은, 제가 현재 말하고 있는 목소리마저 굉장히 묻힌 상태로 들려요. 네, 주변음 허용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잘 들려요. 이번에는 갤럭시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열고 뒤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뒤에 버튼을 꾹 누르니까 여기 제 에어팟 프로가 인식이 됐습니다 이런식 연결하면 되고 에어팟 프로를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냥 왼쪽 그 줄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꺼졌다 켜졌다 를 전환할 수 있고 이 모드가 세가지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노이즈캔슬링과 주변음 허용이 기본 두가지 설정값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애플 기기를 통해서 이 내가 꾹 눌렀을 때 어떤 모드로 변화를 할지는 애플 기기를 통해서만 전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금 노이즈캔슬링, 주변음 허용, 그리고 그냥 암모드 없는 그냥 끔 기능 세가지를 켜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청음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로수길에 가서 먼저 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청음을 해보고 구입을 한 거였거든요. 오늘 제 짧았지만 에어팟 프로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